Originally from Korea uh, 런던 생활 21년 차 한량의 스포타클한 인생썰. 거침없는 입담, 구수하고 찰진 욕. 진짜 영국을 만나다 영국 서민 런던 한량. 런던 한량.